안녕하세요 별빛드라마입니다 3남매가 용감하게는 이제 신지혜를 가운데 두고 밑상들끼리의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내 딸에게서 떨어지라는 오희은에게 조남수는 당신이 영양제를 먹고 있는 것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라고 응대했습니다 각자의 약점을 쥐고 있는 오희은과 조남수의 대결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먼저 오희은이 이제 와서 신대표에게 들러붙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무영의 회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신대표의 회사를 접수하는 방법이 신무영의 와이프가 되는 것이죠. 신지혜가 회사를 물려받게 하면 본인의 노후까지 걱정 없습니다. 게다가 신지혜가 명망가와 결혼한다면 금상첨화죠. 오희은 본인이 큰 회사를 일궈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수월한 방법입니다. 오희은 은 천상천아이와 똑종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 만만합니다. 김소림도 별거 아니고 신무영은 바보처럼 착한 남자이고 딸 신지혜에도 어리숙하게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요것 봐라 조남수가 거슬립니다 김소림의 전남친이자 딸의 현남친이니 이용해 먹고 버리려는데 나랑 같은 부류잖아 오희은 딸을 자신이 원하는 집안의 변호사와 결혼시켜야 하는데 조남수는 역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은은 마음속으로 칼을 갈면서 신무형의 회사를 부당해고로 신고하라고 조남수를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조남수는 결국 부당해고신고서를 접수했죠.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오히려 조남수가 저질렀던 악행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신지혜도 몰랐던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면서 조남수에게 실망하게 될 겁니다. 형사소송까지 진행되면서 더욱 궁지에 몰린 조남수는 계속 거짓말을 해대다가 오희은에게 도움을 청하겠죠. 오희윤은 이때다 생각하고 조남수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조남수가 일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남수는 물러나지 않아요. 결국 신무영에게 제안을 할 겁니다. 오희윤에 대한 진실을 알려줄 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요 그리고 오희윤이 약통에 넣어 다니는 약은 영양제와 비타민이라 말하겠죠. 오희윤의 주치의가 이미 히트니스 센터 트레이너라는 걸 알고 있었던 신무영에게는 큰 무기가 될 내용입니다. 신무영은 이제 정말로 오희은을 집에서 쫓아내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오희은이일태이네요 한편 조남수가 고소되고 엄마가 집에서 쫓겨나자 신지혜도 집을 나가겠다고 신무영을 협박하게 됩니다. 신무영은 이제 네가 원한다면 나가라 라고 하겠죠. 이때 오희은은 신지혜에게 아빠 집에 있어라 라고 하겠지만 신지혜도 집을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사람들이 신지혜가 신무영의 진짜 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될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은 신지혜가 오희은을 다그쳐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집을 나와버렸으니 아빠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엄마와 같이 있기도 싫겠죠. 애써 조남수에게 연락해보지만 조남수도 소문을 들은 후라 차가울 겁니다. 이렇게 신지혜의 일패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남수와 오희은의 대결로 인하여 신지혜를 포함하여 모두 골로 가게 될것 같아요. 악당 조남수 오희은과 신지혜의 남은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궁금하시다면 별빛탐구 드라마 리뷰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